5년 전에 부터 한글은 자음이 아니고 모음이다 예요 한글학, 저기 대한민국에서도 한글을 기억부터 자음부터 가르쳤어요 모든 한, 한국에서 나 국민학교 다닐 때 자음을 배웠든가 모음을 배웠든가 별 기억은 없는데 어찌 됐든지 한국에 있는 애들 가르치는 교재를 사서 보면 다 기억부터 나와요 기억, 니은, 디귿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합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칠 건가 우리가 28년 전에도 이거를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을 가르칠 때 모음의 쉬운 글자를 갖다 가르쳤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글 교육은 모음만 가르쳐도 80%가 끝났다 모음 그러니까 행님 달림반에서는 기억, 니은 사실 배울 필요 없어요 모음만 가르치면 돼요. 모음은 아, 정말 어려운 거예요, 이게 애들이.